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가 대기를 하고 계시던데 비춰보세요. 어제 분갈이 한거 누가 오셨을까요? 실방을 켜봤습니다. 문은 다 닫고 누가 이사를 하는지 엄청 시끄럽답니다. 그래서 조금 깜깜할 수가 있어요. 딱 좋은데 딱 좋은데 딱 좋은데 요리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돼. 이쁘기는 하지 패션 리더님 하트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실시간이라도 해야겠죠. 열심히 <웃음> 몸이 따라주면 <웃음> 이거 추루 <웃음> 어저께 분갈이한 독일 샴페인 요거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사도라 색깔이 지금 잘안 나와요. 어저께 분갈이한거 자랑하는거지요. 요거 어제 분갈이한거 자랑을 요게 너무 이뻐서 자랑질을 하려고 자랑을 해야지 아 최악기님 반갑습니다 아이시 그린, 어디 간겨? 아이시 그린. 아이시 그린 가지러 가야 되네? 아이시 그린. 이거를 이쪽으로 하고. 아이시 그린.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네. 자, 발을. 햇빛이 정면으로 비치니까요. 너무 이쁘죠? 이게 원래 큰 거에 있었는데 반으로 줄은 거예요. 얼굴이 반으로 줄은 거예요. <웃음> 얼굴이 반으로 줄인 거예요. 최학기님 감사해요. 최학기님 감사합니다. 이혜자님 어서오세요. 어제 실방하시느라고 바쁘셨고 오늘도 제가 실방하느라고 또 바쁘실 거예요. <웃음> 너무 이쁘죠 김영수님 어서오세요. 모두 아침은 아점으로 드신 거죠? 저는 새벽 4시에 밥을 해서 신랑이랑 조금 먹었습니다. <웃음> 유선덕텀 연주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아이시그린 합식인데요. 예전에 했던 건데요. 반으로 줄어서 다시 작은 화분에 반으로 줄여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엄청 조금 해요. 조금 해요. 손톱보다 약간 요거는 크고 여기 아기들이 있는 거는 요거 막 조그맣게 입꼬지 되던 애들인데 얘네는 조금 컸고 얘네는 요렇고 작아졌고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작은 애들은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올려줘봤습니다. 이렇게 자랑질을 하려고 요거는 <웃음> 독일 샴페인 요게 꽃대인지 꽃대겠죠? 희한하게 생겼어요. 모건부티가 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분갈이 했어요. 꽃을 피었는데 그냥 분갈이 했어요. 요거 다이소 화분 잘 맞는 게 없을 때는 요런 게 최고더라고요. 요거 대보고 저거 대보고 했는데 요게 제일 좋더라고요. 좋아요. 요게 저렴하고 <웃음> 저렴하고 2천원 2천원 다 해서 만 원. 만원안 되겠다. 구천 원. <웃음> 이거 독일 샴페인 진짜 멋지죠? 요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쁜 곳이 없었는데, 이거 소단풍 다육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쁜 거 보내주셨어. 너무너무. 근데 요거는, 요것도 핑크 샴페인인데, 요것도 이제 내놓으면 이뻐지겠죠? 요거는 낫고, 전부자의 다육사랑 낫고, 루디아 낫고. 감사합니다, 이해자님 어디 가지 마세요. 저 응원해주세요. 시간 부족하단 말이에요. 2000시간이나. <웃음> 2000시간 부족해서 영상도 올리고 실방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또 옆에는 헌 전화기로는 다른 분거 틀어놨어요. 호루룩님 <웃음> 어서오세요. 아유 그게 새로운 1년을 치니까 그렇게 또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뭐 광고는 필요 없지만 뭐 다른 거에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시간을 채워야죠. 시아 이게 승인을 받았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아이고 흔들려. 우리 치치코코가 난리난리를 쳐서 소환을 했어요. 방으로 소환을 했어요. 1년은 안 쉬었죠. 한 6개월 쉬었죠. <웃음> 제가 쉬고 싶어서 쉰게 아니랍니다. 제 허리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 허리의 문제죠. 자, 커피, 대접커피인데요. 저패션리더님 여기로 마시고요. 영수님 여기로 마시고 혜자님 여기로 마시고 악기님은 여기로 마시고 패션리더님 마셨어요? 저는 여기로 마실게요. 대접커피 이거 이거 이쁜 거예요. 화분으로도 제가 썼는데 이거. <웃음> 이해테 <회사님? 웃음> 마셔요. <웃음> 가끔 피곤할 때 커피도 머리를 조금 맑게 해줄 때가 있어서 <웃음> 마셔야죠. 근데 이게 진짜 이쁜데 화면이 왜 이렇게 이쁘지 않게 나오지? <웃음> 다시 볼까요? 화면을 좀 조정을 해볼게요. 지금 괜찮나요? 너무 피곤하죠? 이것도 피곤하고. 이게 조금 파란데. 이게 제일 낫네. 이게 제일 낫아요. 깜깜한 게 제일 낫네. <웃음> 눈의 피로도 때문에. <웃음> 맞아요. 다육도바이언님 커피 같이 드셔요. 커피 한잔 마주 앉아서. <웃음>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보이죠물 빠짐 좋은. 이거 제가 물에 담궈봤잖아요. 지난번에 치치코코가 그 소리를 듣고 계속 웅 소리나고 거기서 막 터지는 소리처럼 사이다 터지는 소리처럼 나니까 애들이 그거 보고서 막 몰려들어와가지고 막 물도 먹고 <웃음> 제가 그거를 찍었었는데 실방한 날이라서 그못 내보내고 편집을 못 해가지고 그냥 치치코코 그거 잘린 것만 조금씩 두번 내버린 거예요. 목소리 빼고 <웃음> 제 목소리 막 웃는 소리에 막 <웃음> 난리도 아니었어. 요거 진짜 이뻐졌어요. 구독자도 안 늘었죠. 줄었었어요. 원래. 구독자도 엄청 줄었어요. 요즘에 조금 올라간 거예요. 구독자 많이 빠졌어요. 한 20명, 30명? 빠졌다가 다시. 저는 믹스예요. 전에는 그냥 블랙으로 마셨었는데 요즘에 다방커피처럼 저렇게 마셔요. 그러니까 블랙도 있는데요. 그걸 마시면 마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걸 먹으면 조금 속이 든든해져 진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먼지 닦고 먼지 닦고 <웃음> 깔끔하지도 않으면서 깔끔척해. <웃음> 저 이거 그냥 먹어요. 그거 한번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그 빠진 거 나와요. 근데 저도 엄청 빠졌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 늘었죠. 요즘에 좀 20명 늘은 거예요. 원래 20명 빠졌으면 다시 20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더 늘지도 않고. 뭐 새로운 게 없나 찾아봐야 돼요. 언박싱도 해야 되는데 <웃음> 다육이 왔는데 언박싱도 해야 되고, 아이고 언박싱도 해야 되고 <웃음> 네, 예 이쁜 거가 아닐 것 같아 갖고 언박싱을 못 하겠네. 그냥 소소한 얘기 <웃음> 나이스! 최학기님도 나이스! 달달한 커피가 좋아요 저 당뇨는 없어요 아직 제가 이렇게 몸이 뚱뚱해도 당뇨는 없어요 <웃음> 뭐를 자주 빠지셨어요 다육도바이오님도 부지련히 하세요 시간 빠지면 힘들어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시간이 시간하고 구독자하고 이렇게 비등하게 가야 덜 힘든데 제가 이렇게 승인 한번 받고 나면 끝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그게 끝인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게 아니고 활동을 안 하면 그 광고주들은 친화적이지 않다 생각을 해서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친화적인 광고주들이 다유기 그 이게 광고를 계속 달게끔 해야 되는 채널이잖아요. 근데 광고를 못 다니까 내가 아는 어떤 그 사람도 아마 그 활동을 유튜브에서 안 하고 해서 지금 엄청 엘먹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엄청. 이게 왜 구독자가 늘었다고 해서 그다 되는 게 아니에요. 활동을 해야지만 돼요. 활동을. 활동을 안 하면 활동을 안 하고 시, 그러면 시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실방 자주 해야 돼요. 실방을 해야 늘어요. 하루 세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몇 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밴드에서 그냥 뭐 물건만 팔면 다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유튜브라는 걸 시작해 가지고 이걸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안, 안 하면 모르겠지만, 이 광고주들을 위해서 <웃음> 자주 올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광고, 광고주들은. 나같이 어쩌다 한 번씩 하고, 어쩌다 뭐, 6개월에 한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어요? 1년에 한번 영상, 저기, 뭐야, 급하게 올리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니까 다 급하진 거죠, 다. 다 바보짓을 하는 거죠. 누군가 이쁜 목소리가 막 나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패션 리더님이 나보고 얼른 활동하라고 한 거는 충고를 잘해 주신 거죠. <웃음> 빨리빨리 하라고, 활동을 하라고. 패션 리더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라고. <웃음> 팬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웃음> 그러니까 예쁘든 안 예쁘든 한 가지를 올려도 매일매일 1분짜리를 올려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야지 좋아하는 거예요. 유튜브는. 떡상이 안 돼도 매일 올리면 띄워줄 수가 있거든요. 누구지? 가족 현악 재발견님. 가족 천재가 가족 현악 재발견님. 제가 영상 봤어요. 가족이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가족이 다 현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멋있더라고요. 영상 봤어요, 어제. 멋지던데요? 제가 뭐, 이렇게 음악을 아는 건 아니지만 들으면 클래식도 좋아하고 하지만 너무 멋지더라고요 아, 그렇게 가족이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멋지더라고요 패신리더님 한번 가보세요 가서 응원 좀 해주세요 가족 현악 재발견님을 <웃음> 기름이 길어서 제가 <웃음> 후루룩님 가족현악 재발견님 아세요? 유튜브세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갔다 왔거든요. 또바요님도 가서 하세요. 원래 그렇게 8분, 10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승인받고 한 사람들은 막 20분, 40분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시청자들이 다 봐주는 사람은 몇명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직 깍지가 없어가지고. <웃음> 깍지가 생기면, 아, 여기 깍지 생겼네. 그러면서 할 텐데, 아직. 아, 이거, 그런데요. 아리엘이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제 도 줄어들어가지고, 분갈이 할 거예요. 얘가 이렇게 몇개 안, 돼, 안 돼요. 남은 게. 아, 우리 집에 택배 왔나봐요. 몇개안 남았어요. 아리엘이. 분갈이 해줘야 돼. 말랐어, 말랐어. 합식. 요거는 2두네? 3두인가? 2두. 2두. 아리엘. 같이 손잡고 가요. <웃음> 같이 손잡고 가요. 목대도 생겼어.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렇게 말라가지고, 놀 때가 마땅치가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얘가 무거우니까 꺼내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잘안 꺼내서 이래요. 너무 째꺼하죠이 꼬지대네 같아. 말랐어요, 말랐어. 물을 저번에 줬는데도 이러더라고요. 흡수를 못하는 거죠. 흡수를 해야 되는데 영양제까지 타서 했는데 흡수가 안 돼. 이런 거다 띄고 새로 뿌리가 나야 돼. 조그만 화분에다가 합식해. 얘도 이쁜 애인데 아리에. 엄청 이뻤었는데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하, 하여튼 하여튼 관심이에요. 사람이든 식물이든 예, 다육이도 다육식물도 관심이에요.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이래인 거예요. <웃음> 관심을 가져줘야 이쁜데. 잘 보이는 애들은 관심을 가져주니까 이렇게 이뻐지는 거고 또 이렇게 관심 안 가져주니까 쪼그라들어갖고 조그만 금방 먼지 떨어지고 <웃음> 이것도 분갈이 해야 되는데 이게 까르띠에라는데 이게 까르띠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푸르딩딩 <웃음> 까르띠에가 굉장히 비싼 거라는데, 이거는 그집 사장님이 만드신 거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 동네 그, 찍었을 때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 이거 갖고 온 건데, 파리. 밖에 내돌 자리는 없고, 파리. 그러니까요. 어디서 문자가 왔는데 문자가 까르띠 분갈이 빨리 해줘야 돼요. 더 이게 열어오기 전에 지금 분갈이하면 뿌리 다 내리니까 지금 이것도 해준 거예요. 금방 이뻐져요. 얘는 단단해가지고. 엄청 이뻐요. 금이 있나 보세요. <웃음> 금이 있나. 나중에 금이 있으면 파라블랑게요. <웃음> 오늘도 치치코코를 등장을 시켜야지. 어, 들렸다. 다른 애 다른 애 치치 누웠어요 <웃음> 지난번에 어디다가 사진 올린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치치 고고 해내밀어 해내밀 해내밀고 빗물요? 빵다육님 어서오세요. 제가 지금 저면 간수 하고 있는게 있는데요. 저 원래 저면 간수 예전에 부터 저면 간수 잘해요. 근데 베란다 청소하면서 그냥 물을 막 줘버렸어요. 원래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저면 간수가 안돼. 그래갖고 이제 제일 안 이쁘고 말른 애들은 저면 간수를 해요. 원래 저 저면 간수로 키웠었거든요. 그 겨울에도 저면 간수로 옛날에 방울복랑 막 2, 30개 막다 절단해가지고 그거 저면 간수로 뿌리 내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 방울복랑 다 제가 양이 많아가지고 금이 안 되니까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자리를 너무 차지하니까. 작년까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뭐 여름에 아, 아파가지고 <웃음> 신경을 안 썼더니 <웃음> 다 나가신 거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모들 삼촌들 가지 마요. 가지 마시고 이쁜 거 보고 질투하지 마시고요. <웃음>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해주신 분은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이게 저녁시간이 아니라서 낮에는, 낮에는 어차피 저는 저녁 시간도 오시는 분몇분 분 아니에요. <웃음> 막, 그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웃음> 많이 오신 거예요. <웃음> 제가 보여드릴 게 한정이 돼있잖아 <웃음> 자랑지. <웃음> 지금 밖에는 이삿짐하느라고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저는 마사의 비율을 굉장히 높여서 해요. 저희 집이 1층이라서. 안녕하세요. 제이님. 열심히 일하세요. 택배가 왔으니까 언박싱을 해야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택배가 왔습니다. Thank you. 배가 왔어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언박싱을 좀 해볼까요? 이렇게 조금 올리고어이 어, 어, 넘어가는데, 넘어가는데, 이게 셀카봉이라 힘이 없어가지고. 진짜 사고 쳤네. 진짜 사고 쳤어. 죄송해요. 이게 조금만 올리면 힘이 없네. 핸드폰이 무거워가지고. 하나씩 제가 옆에서 꺼낼게요. <웃음> 아, 누가 또 전화 왔어. 잠시만요. 아닌데요. 박재근씨. 박재근씨가 누구세요? 칼칼칼. 칼 칼. 칼이 안보이네. 가위로 해야 되겠네. 짜자자잔. 깜짝 놀라셨죠? 죄송해요. 이게 셀카봉이라서 힘이 없어요. 전화기만 무겁고. 전화가 와가지고 모르는 전화인데 받았네요 원래 모르는 전화 안받거든요 모르는 전화 해킹당할까봐 네. 그 서방님이 사주신건데 이제 고 제가 당인이, 당인이 말라 비틀어져갖고, 이제 조금씩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당인을 하나 더 사서, 이쁘게 또 키워보려고, 당인에 막 우리 애들이 올라가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막 새끼들이 막 올라오고, 막난리예요 언박싱. 언박싱 하는데, 제가 이게, 셀카봉이 힘이 없어가지고 못보여드려요. 거는티에 만원 만원 티에 보즈 뭐 주먹만 하지는 않아요 제 t m 이 굉장히 째깐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 하나, 또 뭘까요 막 던져버려 막던져 오. 와큰 거. 제가 샴페인이 일두가 있는데요. 군생을 키우고 싶어가지고 얼큰하게 샴페인 여기도 여기는 빗골다육 오월 다육에서 사방님이 주문해 준거 옆구리 콕콕 찔러서 하나 득템 너무 이쁘죠? 아가가 몇 개야? 아가 하나 둘셋세 개인가? 세 개. 네 개도 나올 수 있어요. 다들 도망가셨네. 샴페인. 샴페인 맞아요. 샴페인 맞아요. 샴페인. 아니다. 립스틱. 립스틱. 샴페인은 여기 있고. 립스틱. 옆구리 찔러야죠. 그, 가끔 그, 입맞춤도 해주고. 샴페인이 아니고, 립스틱.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 노래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제품입니다. 제품. 요 집은 선물은 없네. <웃음> 선물도 안 줬네. 선물 달라 소리 안 해서 안 줬나? 아니 립스틱이에요. 립스틱. 립스틱이에요. 립스틱. 립스틱이에요. <웃음> 농장 사장이 립스틱이라는데. 에보니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당인. 아리맘님, 방송해도 나는 해야 됩니다. 당인 아이고 쬐까네 근데 애기 수는 많네 애기 수는 많아요 우리 당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당인 그거는 큰 건데 이거는 작아 되게 작아 여봐요 엄청 작아 너무 작아 이거 언제 키워 여기 애기들 봐 하나 띄어갖고 키워볼까 아 진짜 작다 당인금 아니고 당인 요거 당인요. 금 아니고 당인금 아니고 당인 금 아니에요 당인금 아니되니까요 그냥 당인이 되니까 당인금 보여드려요 좁아 가지고 의자를 하니까 좁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당인금. 당인금이고 요게 당인. 금 어디 있어요? 당인금 당인. 이게 파란색이 있어서 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금이 나오나? 혹시 금이 나오나? 옆에? 안에? 그럴 수도 있죠? 자구가 많아요. 요거는 자구가 하나밖에 없고 철하여러개 여기면 좋을 것 같아. 흙 떨어져가지고 날리 진짜 조그매해요 주먹 보실래요? 안해는거 아니에요. 너무 쬐까네. 안해는거 아니에요. 응, 응. 응, 응. 응, 우안해는거 아니에요. 너무 쪼끄매쪼끄매쪼끄매 쪼끄매, 쪼끄매. 샴페인은 크고 그러는데, 얘는 쬐까나네. <웃음> 하기야, 가격대가, 얘는. 옛날에 거는 더 비쌌고 얘는 제가 옛날에 드림했던 거는 되게 비쌌던 거예요. 누가 받으셨지, 그때? 그때 세 명이 받으셨는데 제가 다른 선물도 많이 드렸거든요. 그때 네 명이 받았나? 네 명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사람은 안 줘야 되는데 줬어요. 아, 늦게 와가지고... 그때 거는 좀 비쌌던 거고, 얘는 좀 저렴한 거. 저렴한 거. 제가 언제 이제 농장에 가면 한번 사다가 드림해야죠. 근데 선물을 하나도 안 줬네? 아, 참, 야박해라. 야박한데요? <웃음> 아 야박해 딱세개산 것만 왔네? 참 섭섭하게 <웃음> 립스틱만 마음에 드네 T&M도 괜찮은데 얘는 얼굴 수는 되게 많은데 조금매 언제 키워 <웃음> 막 저기 뭐야 물에 담궈놓고 막 키울까요? 농장 같은 데 가면요 거의 물을 주다시피 그냥 계속 주더라고요 제가 찍고 있는 시간에도 계속 물 주더라고요 <웃음> 엄청 많이 흑좀봐 이거를 이것도 샴페인이고 요거는 샴페인이 아닙니다 립스틱 제가 실수했어요 립스틱입니다. 립스틱이에요. 립스틱 제거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근데 색깔 제거 색깔 다 빠졌어요. 다 가시나요? <웃음> 당인요? 당행 자구 없는 거는 그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산 거는 거의 자구가 많이 달렸었어요. 그래도 이쁘니께 봐주었어요 엄청 이뻐요. 내일은 분갈이 방송할까요? <웃음>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개> 실방하고. <웃음> 내일은 문가리방송, 오늘은 내일은 립스틱방송, 당인방송, tm방송 아 요거는 커가지고 요즘에 작은거보다 이제 이렇게 큰게 눈에 들어와 가지고 너무 이쁘죠? 군색 그래서 제가 어저께 화분을 포기했잖아요. 요거 때문에 패션니더님 <웃음>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정말 정말 감사해요. 피에. 김영수님 어디 가셨어? 아리맘다영님 실방 가셨구나? <웃음> 실방 실방 틀수 있어? 어디서 하는 거야? 밴드실방 하시나? 밴드에서 하네. 밴드에서 하시는 분. 김용수님.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김용수님이세요. 김용수가 <웃음> 실시간 방송 중이라고. 저는 끝마치고 가야지요. 우리 팬들을 위해서. 요거는 핵턴데 실생이에요. 요거 저렴하게 산 거예요. 저렴하게 예쁘죠? 김영수님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요즘에 그죠? 아들 장가 보내시려면 시바짱꼬님 어서오세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요거는 카리브라 요거 돌기 보시나요? 이 돌기 돌기 너무 예쁘죠 프리즘 라이브인가? 그게 또 뭐를 설정을 해야 돼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니까 매니저 설정도 어렵네요. 제가 보여드리는 채널은 다육이, 다육이 분갈이 꿀팁 다육이 이름 외우기 다육이 종류 아이고, 트립 갑자기 뭐 그런 거죠. 또 농장 투어, 베란다 거리대 아이들, 숙다육, 다육과 아이들, 장거리. 네, 수고하세요, 제이님. 감사합니다. 장거리 맛있는 거 하세요. 바쁘시겠다. 이번 주에 거, 결혼식 하실라면 감사해요. 김영수님 항상 저 매일 1등으로 와주시고도 또 와주시고 <웃음> 감사합니다. 저는 다육이를 안파니까 사람이 없어요. <웃음> 저도 다육이 팔까봐요. 다른 분들이 파니까 저는 참을게요. 다른 분들이 많이 파니까 저는 참아볼게요. 이름을 이렇게 해서 왔어요. 립스틱 당인 TM 얘네 선물을 안 줬어. 선물을 안 주니까 서운하네. 살짝. 다달기 보니까 힐링 되죠. 아이고. 우리 코코 넘어졌습니다. <웃음> 코코 넘어졌어요. <웃음> 요거 꽃피어가지고 모건뷰티 너무 이쁘죠. 모건뷰티 다 가셨어. 실방보러. 아리맘님 실방보러 다 가셨어. 저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인기 있는 분들은 마냥 인기 있고. 저는 인기가 없어요. 또뭐 보여드릴까? 이거, 이사도 오라. 이제 다 가셨어. 다 가셨어. 혼자 이제 실방 할 거예요. 영수님, <웃음> <웃음> 혼자 계시는 거예요? <웃음> 나 눈물 날라 그래. 아 회사님도 계셨네 <웃음> 감사해요 패션 리더님은 출근 준비하시고 저는 꿋꿋하게 실방을 합니다 왜 하냐 해야 되니까 <웃음> 이유가 있으니까 또 요거 레인드랍 레인드랍 예쁘죠 요거 2 0 0 0원짜리네 감사해요 요거는 다이소 화분 2,000원짜리. 모건부틱 화분 요거 세트 같지 않아요? 요거 세트잖아요. 요거 세트예요. 색깔 똑같아요. 완전 완전 완전 세트. 아 잠시만요. 누가 왔대요. 어이 뭐 뽕뽕이, 뽕뽕이 막떨어지는 오, 거이 떨어지는 소리. 누구세요? 네.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이 와가지고요. 잠시. 찌찌 오지 말고 있어. 난리 나니까. 죄송해요. 그거는 사인을 해줘야 돼서요. 사인을 해줘야 돼요. 이제 모건부티는 진짜 꽃 지고 나면 볼게 없죠. 꽃꽃 꽃 피는 거 보는 거죠, 모건부티는. 이제 이거 지고 나면 볼품도 없고 집에 있는 것도 또 하나 있는데 걔는 또 꽃도 안 피고 꽃도 안 올라오고 이상하게 요즘에는 이렇게 빨간 것들도 이쁜데도 이렇게 파란 것도 이뻐요. 저 이렇게 파란 것도 이쁘더라고요. 이것도 이, 물들면 이쁠거예요 꽃대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꽃대도 올라오고 있고 이제 이게 제이 올라오면 은 대박인거잖아요. 큐비크루스터 요거는 금이고, 요건 금이 아닌데, 요건 금이에요. 요거 올라오면, 혹시라도 제일 잘 되면, 이제, 제가 요거를 드림할 수도 있죠. 잘 올라오면. 이 꼬지가 잘 되면. 근데 제가 이 꼬지는 잘 못해요. 너무 기대는 마시고 계세요. <웃음> 여섯 개 해놨는데요. 그래도 얘네는 금이었으니까 얘네 요즘에 비싸잖아요. 애플에 가면 그러게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컸냐? <웃음> 나는 <웃음> 내가 제일 컸었는데 남학생들하고 쟤도 제일 컸었는데 그랬거든요.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으려고 그래가지고 또 대품이 있는데 드는 건 힘들고 이제 그냥 마칠 시간도 다 됐고 한 시간 하면 된 거죠. 뭐한 시간 그냥 시간 잘 보냈어요. 이렇게 네임 드랍도 보시고 이제 이렇게 버퍼 한 시간 되니까 버퍼 버퍼 이제 회장님도 나가실 시간 됐어요. 포포가 있으니까 너무 이쁘죠. 이런 애들은 저렴하고 참 이뻐. 얘네는 얘네는 레인드락 같은 경우도 만 원도 안 돼. 얘네는 저렴해. 참 저렴해. 모건 부티도 저렴해. 예전에 그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테짜 막한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테짜를 맞고 왔어요. 아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와서 찍을 일은 저는 뭐를 바라고 찍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영상을 찍으려고 비싼 다육이 1억 넘는 것도 있어요. 호시탐탐님 액플이라는 그런 앱을 보시면 가서 보시면 엑스플랜트를 보시면 1억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눈으로만 또뭐 요즘에는 다육이가 언제 또 많이 그 단합을 했는지 뭘 했는지 다육이가 너무 비싸졌어요. 국민 다육이가 국민 다육이도 천원, 이천원, 천원짜리, 오백원짜리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에 그런 거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가면은 다 비싸요. 2, 3,000원, 다 3,000원? 진짜 3,000원 막 그래. 옛날에 그, 제가 저 아이시그린 할 때, 합식할 때, 천원짜리 이런 거 사서 했었는데, 지금 너무 비싸요. 막, 5,000원, 4,000원, 3,000원이 제일 쌀걸요? 3,500원, 3,000원이? 너무 비싸요, 요즘에. 진짜 5만 원 하나 들고 뭐 사기도 힘들어. 그거 하는 사람들은 왜 죽어요? 요즘에 농장, 농장들도 농장안 죽어 비싸게 파니까 서로 이거 가격 이렇게 해라. 여기서 더 싸게 팔고 하면 싫어라 해요. 좀 싸게 팔고 하는 데는 싫어라 한대요. 똑같이 가격을 맞춰야 된다고 농장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어디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뭘 바라고 농장을 찍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영상을 찍고 싶어서 영상 좀 찍으면 안 될까요? 한 건데, 제가 뭘 바라는지 아나 봐요. 그래서 제가 베트라에 찍을 때도, 사장님, 저뭐 바라고 이런 거 찍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영상을 좀 올리고 싶어서 찍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저 선물 뭐 이런 거 바라고 찍으려고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야 하니까 영상 좀 찍고서 시, 찍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선전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는 건데 싫어라 하는 거예요. 그그 그 제가 다육농장을 하루에 신랑하고 그 아침부터 가가지고 한 10시부터인가 11시부터인가 가가지고 한 여섯 군데를막 돌아다녔어요. 다 싫대요. 제가 뭘 바라고 진짜 바라고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영상만 좀 찍고 싶어서 예쁜 다육이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냥 영상 올리는 거를 하고 싶은 건데 제가 뭘 바라고서 그러는지 알고 그러던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굳, 그 유튜버를 하고 계시니까 그 조금 무시하는 식으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속이 이상해가지고 그냥 가자 그러고 집에 오, 신랑이랑 둘이 오면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왔다니까요. 아예 뭔 세상이 이런가 싶었어요. 예전에는 그 영상 좀 찍어 달라고 왔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몸이 아파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제 좀 나아져서 영상 좀 찍어 보겠다고 가갖고 아쉬운 소리를 하니까 사람 무시하고 그래 또 그냥 나오기 그래서 또뭐한 가지 사갖고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집도 막 가서 그때도 꽤 샀을걸요? 그런데 영상 한편 찍고 끝이었어요. 영상 찍으러 가면 그냥 오지는 않잖아요. 가면 은뭐사갖고 오잖아. 내가 뭐 바라고 한게 아닌데 자기네도 뭐 팔고 그냥 영상 한번 이렇게 선전해주고 그러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 그 싫다 그러더라고 뭐그 싫으면 그만이지 뭐 쉬, 싫다는데 뭐 굳이 찍나 그러고서 그냥 내 다육이 보여드려야지 뭐 그러고서 왔어요. 아 나도 조금 움직여보자 하고 시작할라 그랬는데 열 번을 해도 내가 뭐 바라고 그럴 치는 않을 거예요. 제가. 농장님들 혹시 보시면 제가 그냥 이거 지금 다육이 샀는데도 비꼬울 다육에서 샀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 선물도 안 주셨어. 나 유튜버라고 얘기도 안 했고 그래도 말해드리잖아요. 이거는 거기서 산건 아니고. 이거는 이거 요거 당인하고 tm 그냥 그때는. 그런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렇더라고요그 신랑을 끌고 다니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그랬어요. 허락 안 해줘요. 농장 사장들이 못 짓게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선물을 바란 것도 아니고 금전적을 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시흥은 또 제가 시영인데 다른 분이 또다 하고 계세요. 한 분이 하고 계시고 또한 분이 하고 계시고 또두 분은 유튜버시고 또또한분또 또 유튜버시고 뭐 그러니까 유튜버시라도 그냥 이렇게 좋게 그냥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내가 유튜버예요. 내가 하는데 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유튜버인데 유튜버끼리 그냥 해주면 뭐 내가 뭘 바라지는 진짜 뭘 바라고 찍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냥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슬펐어요, 좀. 조금 영상 찍으면서 힐링도 하고 그냥 난 나름대로 이제 유튜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아쉬운 소리를 하고 다닌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운 소리를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라쿠 사장님한테 이제 아쉬운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가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갔어요. 가서 찍었는데 아 거기서도 안 좋은 소리 좀 들었어. 기분이 되게 상해 갖고 왔어요. 그래도 내가 영상을 올렸거든요. 거기서 또 돈도 쓰고 왔고 이쁜 거 이제 거기는 도 저기니까 또사 갖고 왔고. 근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영상 찍게끔 사정사정해서 찍으라 그런 거라고. 그래서 되게 되게 기분이 말하자면 엄청 쓰레기가 된거 <웃음> 기분이. 아 그래서 그냥 이런 데 다음 카페나 그냥 그런 데서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분갈이도 하고 그러자 그러고서 이제 요것도 이렇게 산 거예요. 이제 이거다 해서 얼마냐면 5만 3천원 5만 3천원 요거 만원 삼 요거 립스틱 얼큰이 립스틱 분생. 요거 요게 33,000원이더라고요. 여기 조금 비쌌어요. 당인은 쌌어. 여기 33,000원. 그리고 다 해서 이거 4만 원, 원, 이거 4만 원, 이거 5 3 0 0 0원이죠 당인 만 원. 아니 고정 멤버가 있어도 제가 그냥 뭘 바래서 하는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영상만 하면은 되잖아요. 뭐 제가 돈을 달라고 커뮤니티를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커미션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오로지 영상만 그냥 찍고 싶은 거예요. 뭐를 이렇게 파는 거를 찍을, 찍는 거는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전화한 적도 있어요 영상 찍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찍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알았어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찍고 있는데도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그 이렇게 파시고 계셔도 또내 영상 보는 분도 또살 수도 있고 저도 살 수도 있고 영상 찍으면 그분도 그분이 하는 거니까 또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조회수도 조금 올리고 싶었고 그랬어요. 농장을 좀 찍어서 뭐 돈을 벌고자 한게 아니라 조회수가 막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그랬던 건데 이런 얘기하니까 그냥 슬퍼진 저 어... 아, 감사해요. 저 예전에 저기 이천에 오빠한테 만나고 와가지고 거기 이천다육기도 거기서 찍고 용인으로 오면서 <웃음> 또해림다육기도 찍었고 그냥 거기서도 말하기가 막 그래서 아, 영상 좀 찍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찍으실 건데요 그냥 이렇게 뭐 가게에 선전하는 식으로만 찍으면 되지 않을까 제가 뭐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 그때 그냥 거기서도 또뭐 많이 사갖고 왔고 가는 데마다 다 사갖고 왔어요 이천다육이는 오빠네 가면서 뭐 사고 뭐갈 때마다 다 샀던 것 같아 내가 뭘 바라고 거기를 내가 맨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영상 찍으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모란장이 가까우면 가죠. 근데 여기서 성남이 가기가 멀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제가 혼자 어디서 갈그 저기가 안 돼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전철 타고 뭐 타고 뭐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저 어디 갈 때마다 신랑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신랑은 일해야 되잖아요. 제가 허리, 허리 때문에 이렇게 좀 다리 같은 데도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 여자가 하는 일에 그냥 힘을 주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해줘요. 참고. 그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리는데, 그거 다 빠꾸 맞아가는데도, 다 따라다니면서 해주더라고. 그게 너무 고마웠고, 또, 다육이도 이렇게 사주고. 엄청 많죠. 농장이야. 저 없는지 알았어요. 한 두세 군데 있는지 알았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다 들렸어요. 다 들렸는데 한 분이 다 찍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찍어도 그냥 이렇게 찍으면 안 될까요? 저뭐 바라고 하는 거 아닌데 그랬어요. 내 찍고 계셔서 안 돼요. 그래서 <웃음> 그때 생각나서 그냥 눈물이 나서 그래요. 그때 신랑하고 이렇게 진짜 맨날 며칠을 다녔어요. 그때 우리 신랑이 한달 쉬었거든요. 회사에서 쉬라 그래가지고 한 달만 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둘이 돌아다니면서 찍으려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죠. 저 인천까지 갔다 왔어요. 그 인천 가다가 이제 빠꾸맞고 저기 다육스토리 언니 거기 가가지고 찍어 갖고 왔어 나 <웃음> 엑스토리 언니한테 가가지고 찍어 갖고 왔어 <웃음> 아우 죄송해요 눈물바람 <웃음> 참 제가 여리고 그런가 봐요. 그때도 거기서 나오면서 되게 허탈하더라고 그냥 기분이. 인천 거기도 아침부터 신랑이랑 여섯 군데인가 다친것 같아. 근데 다박고 맞았어요. 거기는 그리고 자기네는 유튜브 그거 찍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거기에는 다 그랬어요. 아무튼간. 그냥 농장만 이렇게 찍어서 이쁜 다육이 찍어서 그 농장만 응원해 주려고 했던 거지 제가 뭘 바라고서 했던 게 아니에요 뭐 돈을 벌고 뭐저 그런거 못하거든요 거기 제가 계속 가서 할 수도 없고 이거 1시간만 찍으면 허리 끊어져요, 끊어져 요 끊어져 아롱이다 형마님 어서오세요 <웃음> 저 우리 다육이 다 보여 드릴 수 있어요. 맨날. 맨날 두 가지씩만 보여줘도 한 달은 보여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오죽하면 동백꽃집에 가가지고 다육이 찍은 주 주인은 배달 가고 가서 찍을 수 있어요. 거기도 단골이니까 제가 거기서도 다육이 많이 사다 키웠었어요. 오죽하면 전부전이가 용인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용인을 어가 해줄게 그러는데 제가 멀잖아요. 뭐 제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20년 20년도 넘은 장롱 면허거든요. 한번 사고나가지고 우리 신우 죽일 뻔 했잖아요. 자, 신우 델로나갔다가 뚝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운전 안 하거든요. 저도 전부자님 팬이죠. 아리맘님도 팬이고. 또 예전에 좋아하던 사람도 팬이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배신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배신을 당한 거예요. 돈 떨어지고 비밀이 누출이 될까 봐 저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을 막 퍼붓었죠. 진짜 억울해가지고 아. 돈 떨어졌다고 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강태도 당하는구나. 사람 우습게 보는구나. 저 요즘에 요즘에 또 그런 기분이 들어요. 어느 곳인지 또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밴드 가기 싫어졌어요. <웃음> 거기 가면 사람들하고 단절이 되더라고요. 이 유튜브하고 단절이 돼요. 엄마 엄마와 딸 다육 TV 님 어서 오세요. 제가 슬퍼서 <웃음> 아, 미안해요. 울어서. 자꾸 눈물이 나네. 제가 억울한 것도 많고 막 그래서 어, 하소연 하라고. 이렇게 힘없는 유튜버는, 아, 이런 것도 후,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디에요? 딱 보면은 알잖아요. 조회수도 보고. 그러면은 그런 거, 아유, 저희는 안 할래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음에 연락할게요. 연락 안 해도 돼요. 안 가면 되니까. 다른 데살 때도 많고 저 돈도 있어요. 저 화분 엄청 많이 샀잖아요. 그거 다 팔아버리고 싶어요. 사람이 돈 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취급도 안 해. 아, 누가 울려요? 제가 울린 거지. <웃음> 패션 리더님, 제가 제 감정에 못 이겨서 그런 거예요. 토요일마다 이제 신랑이 쉬면 아 어디 농장 또 다녀볼까 그러고서 가서 또 태짜 맞을까봐 두려워서 못 나가. <웃음> 저번에 날도 갔는데 태짜 맞았거든요. <웃음> 아인생이 <인>, 태짜구나. <웃음> 푸르릉님 <웃음> 저도 구독, 구독자님 1300명 넘어요 그분들 위해서 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시고 패스리더님 아롱이만님 이런 분들 이해사님 후루룩님도 저응원하시고다 <웃음> 뭐 응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6개월 동안 못해서 너무 죄송해서 열심히 뛰어보려고 했는데 아 갑자기 뭐가 항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강퇴 당하고 나서 뭐가 이렇게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아우,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그런 거. 그 사람 나를 돈으로밖에 안 봤구나. 그런 생각?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좀 있고, 원래 택배비를 거기서 다 내줬대요. 그러면은 택배 보낼 때, 택배 보낼 때 택, 그 택배비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택배비를 10만원을 사든 100만원을 사든 다 받아. 그러면 나, 나는 나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다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나 얘기 못했어요. 내가 얘기할까봐 강퇴시켜버렸어.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밴드에서 나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눌렀나 하고 계속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도 전화를 했더니 대답도 없어. 그 해명을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뭔 이유를 들어야 될거 아니야. 이유를 말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보고서 밴드에 갔지. 응? 거기에 있는 매니저를 보고 간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나 싶어서 내가 욕을 있는 대로 다퍼부었어요 문자로. 그리고 나중에 내가 미안하다 그랬는데 욕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의 댄데미를 봤을 때 욕을 먹어도 처먹어도 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 생각이에요. 나만 그런게 아니라 한두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두서가 없어 농장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오늘 켰던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격해져 가지고 뭐 주부들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비싼 거 사고 하는데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 다육이 5만원어치 사면 요거 두 개만 사도 2만원이다 생각하고, 살라 그러면 택배비가 아까워가지고 5만원어치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화분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싼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거는 받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그것까지 받냐 이거죠. 아무리 싸게를 줬던 어쨌든 10% DC를 하고 20% DC해도 그 택배비는 10만원이든 하면 자꾸 받으면 안 돼. 다육이도 5만원 이상 사면 무료인데. 주부들이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웃음> 맞아요, 받는데도 있어요. 뭐 50만 원 넘어야 되지 무료라 그러는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있긴 있어요. 다육이도 50만원 넘어야지 무료라고 나오는 데도 있다고. 내가 헉 했어요. 얼마나 많은 부자가 그렇게 사면은 되게 하나 싶어가지고. 오른쪽 뒤 요거요? 요거? 이거요? 고들빼기 아줌마님, 어서 오세요. 이거요? 화분? 이제 다른 걸로 넘어. <웃음> 이거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 전부자님 밴드에서 산 거, 이거는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산 거, 요거는 꽃길 수제 화분. 옛날에 꽃길 제가 몇개 샀었죠? 이뻐서 다육이도 비싼데, 화분도 비싸. 자유기도 비싼데 화분도 비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싼 것도 찾아 써야죠. 저 처음에 시작하고 할때막 그냥 풀분 오면 풀분해 하고 또 내가 만들어도 쓰고 막 그랬잖아요. 차흙으로 만들어 쓰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산 건데 가만히 보니까 요거하고 세트예요. 색이 세트예요. 당인이 잘안 돼가지고, 그, 지금 올라오곤 있어요. 원래 당인이 이거보다 큰 건데, 이거 금은 아니고, 당인이에요. 당인 요거 만원 주고 산 건데, 적어요. 제거 있는 거는 큰 건데, 아, 얘네가, 뿌리를 제대로 안 내려서 그랬었던 건지, 계속 마르고, 김성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길수제화 분. 아또 말하다 잊어버렸어. 아 다육이 당인. 마르고 막 그러더니 이제 밖에 내놨더니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애기들이 이제 막 푸릇푸릇하게 막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 하나 더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입장이 말르고 지금 이것도 여기가 말랐어요. 당연히 금인데에는 말랐어요. 자. <웃음> 웃었어. 울다가 웃으면, <웃음> 어떻게 된다고요? 저도 페트병 밖에 엄청 있어요. 페트병도 해보고, 저 겨울이면은 여기 줄줄이 걸리고, 페트병도 한 30개는 걸어놨었는데. <웃음> 근데 지금 줄였어요, 제가. 밖에 이제, 그, 거리대가 있으니까 줄였어요. 죄 없나요? <웃음> 무슨 얘기 해야지. 내가 울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가슴이 답답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이제, 왜 그랬냐면, 나보다도 신랑이 쫓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죠. 식사 시간 다된거 아닌가? 식사 시간도 넘었네. 이제 그만 마쳐야 되겠다. 너무 우는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슴에 한동안 그 뭐라 그럴까 빵 믿는 사람한테 독 발등 찍혔다. 뭐 그런 거 그런데 요즘에 조금 살짝 그런 게 느껴져서 또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어요. <웃음> 저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고. <웃음> 그래도 몇 번은 두드려 봐야 되지 않겠냐고, 두드려봐야죠. 옛날에 뭐 악바리로 저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다쳐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식사들 잘하시고 또제 우는 거 속마음 다 털어놨어요. 아직 다안 털었어요. 그렇지만 또 식사들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아롱이맘님도 아프지 마시고 우리 둘이 맨날 얘기하면 둘이 아픈 얘기만 해서 <웃음> 아프지 마시고 또 여기 김영수님 다른 실방에 가셨는데 아프지 마시고 후루룩님 너무 감사하시 드리고 맛난 점심 드시고 또 엄마와 딸 다혁TV님이 언제나 응원할게요. 제가 다 댓글에 쓸 수는 없지만 제 진심으로 쓰는 거니까 알아주시고요. 진심을 다해서 쓰는 거예요. 이해자님 감사해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용수님, 아드님 장가 가는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패션 리더님 항상 마음 알아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김성도님또유튜버신가 봐요. 제가 아는 그분 같은데 찾아갈게요. 감사드리고 또, 유선덕 톱 연주자님, 감사하고, 또, 아까 현악기, 가족 현악기님, 감사드리고요. 또, 누가 계셨더라. <웃음> 한 번만 쳐주세요. <웃음> 계신 분들, 인사하게. 고들빼기 아줌마님, 감사드리고요. 감자 심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어, 유튜브 사랑방님! 감사합니다. 끝날 시간 돼가요. <웃음> 점심들 드셔야 되니까. <웃음> 아, 3년 되셨어요? 저도 3년 됐어요. <웃음> 저 2018년에 시작했으니까 2018년에 시작했으니까 3년 됐군요. 아, 3년 됐는데 아직도 제자리예요. 다육영은님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서 쓰는 댓글이라 말주면이 없어서 진심을 다해서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롱이맘 언니 감사해요. 언니들 감사하고 오빠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죄송해요. 울어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끝!